안녕하세요. STMicro Protection d i d 담당하는 종호식 부장입니다. 이 데모는 STM32 MCU Plus TCPPIC를 사용해서 USB-C PD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MCU Plus USB-C 컨트롤러 Plus Protection을 사용하던 걸 MCU Plus Protection으로 간략한 디자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엑스 l e 레어 SRC1 M1 보드는 소스 데모 보드입니다. TCPP02M18 IC를 사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엑스 l e 레어 SNK1 M1 보드는 싱크 파워 데모 보드입니다. TCPP01M12 IC를 사용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엑스 l e 레어 DRP1 M1 보드는 싱크 또는 소스가 가능한 데모 보드입니다. TCPP03M20 IC를 사용합니다. 이 보드는 내장 빗터리 팩을 충전하거나 또는 다른 디바이스를 충전하는 듀엘로를 보여줍니다. 각각의 대응 보드 동작은 LED 스트리밍 불빛으로 파워 운열을 보여줍니다. 중요 특성 으로는 USB PD 100W까지 지원하며 디버스 라인에 OVP, OCP, OTP 프로젝트을 지원합니다. 또한 100W까지 USB IF 서티케이션 지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